구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음, 제목은 베트남에 살면서 응급실 가게 된 사연인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와 같은 질병 아닌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말솜씨는 없지만 베트남에 살면서 응급실에 가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6월달 저는 응급실을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질병 지병 아닌 지병이 있거든요 음, 만성변비 인데요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식사를 조금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여자분들이 변비가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변비가 아니고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변비때문에 좀 많이 힘든 케이스 거든요 제가 14살때 변비때문에 병원을 처음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물 많이 먹어라 야채 많이 먹어라 그 이후에도 병원에 여러번 같은 증상으로 갔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물 많이 마셔라 야채 많이 먹어라 근데 진짜 물을 얼만큼 마셔야 변비가 없어질까요? <웃음> 그렇게 쭉 생활을 해오다가 뭐 성인이 돼서도 변비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병원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더부룩하고 기분도 항상 안좋고 심하면 울렁거리는 증상도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항상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약을 주시는데 사실 약 먹을 때 뿐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변비가 있는 분들은 체질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30대 중반에 한번 체질 수술을 했고요 근데 지금 재발한 상태거든요. 치질은 뭐 거의 100% 재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발을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3년 전에 여길로 이 베트남으로 오게 됐죠. 뭐 그동안은 그나마 뭐 관리라면 관리고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제가 작년 11월달에 한국을 나갔어요 사실 그때도 상태가 많이 안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갈까도 한국에 나갔을때 병원을 갈까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한국에 뭐 일주일 일정으로 나갔는데 병원까지 왔다갔다 하려면 3일은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개월 후에 또 한국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1월 달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비상약만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어, 그런데 3개월 후에 지금 현 상황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을 갈수 없는 상황이 돼서 참을 수밖에 없었죠. 진짜 많이 그때 불편했었거든요. 한계치에 다달았을 때였는데 계속 약으로만 버티다가 결국은 6월달에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지 약국을 갔어요. 현지 약국에 가서 지금 저의 상황을 설명을 했죠. 원래 변비도 있고 지금 치질도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거에 관한 약을 달라고 했는데 약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를 먹고 또 저녁때 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한 9시쯤 돼서 밤 9시쯤 돼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와서 갔는데 배만 아프고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몇 번을 그렇게 화장실을 왔다갔다 했어요 근데 배만 계속 아프고 배변은 되지 않아서 그냥 참을 수 밖에 없었죠 근데 밤 12시가 가까웠는데 진짜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진짜 막 현기증 나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방 아저씨한테 응급실을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나 응급실 가야 되겠다고 너무 아파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옆방 아저씨가 살짝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방 아저씨는 베트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응급실이 있어요 지나 다닐 때마다 눈여겨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급한 상황이 생기면 응급실에 가야 하니까 눈여겨 받았었는데, 이제 거기가 현지 병원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할까봐 걱정이 됐었나 봐요. 나는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옆방 아저씨는 그걸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한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밤 12시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 응급실하고는 다르게, 의사선생님은 안 계시고, 저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있었는데, 간호사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한참 후에 의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관장약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관장을 하고, 그날 밤은 집으로 일단 돌아왔어요. 원래는 한국에 나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내시경도 하고 이럴 예정이었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아침에 내시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요. 의사, 베트남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장이, 제 장이 꼬여 있었대요. 이렇게 한 바퀴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었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꼬여 있더라고요, 장이. 그거 똑바로 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의사선생님은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용종을, 제 대장에서 용종을 세 개를 떼어냈대요. 청소를 해주시는 아줌마가 계시는데 그 아줌마한테 저의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어느 날 채소를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냄새를 맡았는데 꽃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대장이 그렇게 좋은 채소라고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이 채소와 함께 먹더라고요 이 그냥 생채소로 비린내가 나는데 그 생촌수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대장에 좋다니까 치질에 좋다니까 그 채소를 오래 먹으면 치질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치질이 없어진다는데 수술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먹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먹을까 고심을 하다가 그냥 생으로는 진짜 못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심을 하다가 살짝 데쳐서 볶아 먹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린잎을 따가지고 물에 두번 씻은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쳤어요 이걸 오래 데치니까 분해가 되더라고요 없어져요 녹아서 없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끓는 물에 담갔다 빼는 정도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빼는 정도 그래서 찬물에 열기를 빼가지고 그런 다음에 물, 물기를 꼭 짜가지고 후라이판에 식용유랑 간장을 넣고 볶았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따뜻하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음 약간 약간 냄새가 나네 이랬었는데 한... 두 번, 세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그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첫날 그 어성, 어, 이게 그러니까 어성초였어요, 어성초. 저는 이 채소가 한국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어성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성초가 한약재료인 줄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어성초를 평상시에도 먹어요 그냥 고기에 싸서 먹고 뭐 여드름 많이 나면 이 어성초 일주일을 해 먹으면 여드름도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어성초가 염증에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첫날 어성초를 볶아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루 종일 장 청소하는 것처럼 계속 화장실을 갔어요. 대장내시경 할때 분명히 저는 장을 싹 비웠었는데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갔어요. 숙변 제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옆방 아저씨한테도 한번 먹어보라고 옆방 아저씨가 냄새가 난다고 막 싫어하는 거그서한 번만 먹어보라고 제발 한 번만 먹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를 옆방아저씨도 똑같이 느끼나 하고 이제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해서 먹였는데 옆방아저씨가 다음날 아침에 변기가 넘쳤대요. <웃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변기가 넘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성초를 먹으면 매일매일 화장실을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루가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제가 어성초를 먹고 또한번 신기한 경험을 한게 제가 오른쪽 겨드랑이 뾰루지 같은 게 안쪽으로 났는데 가려우면서 점점 커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래톳이라고 그러나?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가래톳이라고 그랬던것 같은데?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진짜 없어졌어요. 그게 어성초를 먹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일이에요. 부인과 쪽으로도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고요. 여성분들은 뭐 손발이 차고 냉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배변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성초를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도 어성초 생초를 팔긴 하더라고요. 500g에 만원인가에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초만 먹어봤지, 그 어성초 가공식품은 먹어보질 않아서 어공, 어성초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성초 생초는 진짜 몸에 좋아요. 대장에 화장실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조리법은 제이 영상이 끝난 다음 영상에 조리법을 같이 넣어놨으니까 조리법도 한번 꼭 보시고 그냥 생으로 드시기는 사실 좀 힘드니까 음뭐 제가 개발했다고 하면 좀 쑥스럽지만 예 제가 만든 조리법대로 한번 조리를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하루가 상쾌해지실 거예요.